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트위치에서 이번에 그 오버워치 공방을 했었는데 치킨쿠님 팀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저희 팀명 있어요 보혜 미안 아 저거 보혜야 저거 갖고싶어 라면 용기 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, 저희 1등 하죠 1등 하지 오른쪽에 봤어 있어. 오른쪽에 봤어 봤어 라면 용기가 눈에 보이고 있어 아 우리 체계적이다 역시 연습은 배반하지 않아 아, 도무어아 이세지가 아직도 살아있어? 대충 <웃음> 안돼, 안돼, <웃음> 안돼. <살릅니다>. 아, 까비. 하지만. <웃음> 아, <지마. 웃음>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땡님 치킨 싸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. <웃음> 인생 멋있어. 치킨 마시... 게이드 가게에요. 맛있는 거 먹으면 됐지. 치킨 주문해야겠다. 졌지만,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. 국내가 고추 바사삭이 진짜 맛있거든요. 어, 엄청 고소해요. 음, 약간 땅콩 소스 같은 건가? 음, 왜 이렇게 맛있어? 오늘 유독 맛있구만. 음~~ 흠! 와 행복해 굽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종류든 순살이랑 윙이랑 따로 있어가지고 요좀 매콤한 소스에다가 또 먹어볼까? 이거 또 맛있지? 음~~ 국내는 소스를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어쩜 이렇게 맛있는 소스를. 얘는 좀 매콤하면서도 그 약간 고추장 베이스가 느껴지면서도 그 약간 마요네즈 같은 게 섞였나? 입안에 그감도는찰 달라붙는 그 그런 맛이 있어요. 얘는 진짜 꼬소하고, 꼬소해. 음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 구웠을까요?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 부족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그마 소스를 먹어볼까? 이건 약간 볼케이노 소스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하시던데 음 음! 볼케이노 소스 맛있다! 맛있어! 맵기만 하진 않잖아요 볼케이노는 밥 먹고 싶은 맛이요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스 3개가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맛있네요 와, 나 지금 배가 고픈건지 원래 얘가 진짜 맛있는건지 맛있구만. 얘는 응. 이 소스. 요거 순하고 맛있다. 왜 치킨 특유의 느끼함도 없고 좋다 왜 치킨 좀 기름진데 국내 치킨 이제 구운 거니까 기름기가 좀 빠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쫀득한 그 껍질의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너무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그런 맛인데 그 소스랑 이무에 시원하면서도 약간 새콤하게 씹히는 이게 같이 딱 섞이는 순간 그냥 완벽한 밸런스. 윙 맛있다. 뭐 찍어 먹지? 이 소스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잡고 3개밖에 안 남았네? 뭐 먹은 것도 없는 느낌인데 벌써 3개밖에 안 남았잖아? 이번엔 어차피 얘는 이 매운 소스에 먹을 거니까 고소한 소스 발라서 보통은 첫맛이 맛있고 갈수록 좀 맛이 없어지는데 먹을때마다 그 맛있는 감동이 있네요 음. 얘네 세개를다 섞어먹어볼까? 베이스 바르고 바블링, 고블링 소스 바르고. 과연 어떤 맛일지? 응? 음. 응? 음. 그냥. 이거보다 조금 더 맵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베이스가 다 비슷한 느낌이랑 얘랑 얘랑 비슷하고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 얘 중간 형태의 맛이 나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 별로 다르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 방금 그 입에 200... 무를 먹었어야 됐는데 아, 한 타임 묻쳤다 얘는 매운맛으로 먹을 거예요. 매콤한 맛으로. 응, 음, 얘는 볼케이노 맛. 그, 뭔가 물엿이 많이 들어간듯한 그 매콤한 소스 딱그 맛이에요 딱 좋네요 너무 배부른 느낌은 아니고 음, 딱 기분 좋은 느낌이야 음 시원하다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치킨 한입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. 음, 음, 음. 고기만 없을 뿐이지. 비슷한 착각을 일으켜주는데? 얘랑 제대잘 어울려. 얘가, 어? 이 무는, 얘가 제일 맛있어요. 오. 원래 한 개는 마지막에 순정으로 순삭에 먹고 입가짐하려고 그랬는데, 올, 앵콜. 앵콜 각이야, 이건. 여기에다가 볼케이노가 조금 섞였거든요? 아까 그 찍어 먹느라고 그래서 얘가 섞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볼케이노 소스 를 시켜서 이 고블링 소스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섞으면은 딱 제가 좋아하는 조금 더 매콤한 맛 있잖아요 하야가 오늘 이거 먹어서 이제 기운이 난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